안녕하세요 더후입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네이버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대부분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쿠키를 사용한 미리 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쿠키를 두개에서세개를 사용해가지고 다음화 다다음화 다다다음화 유료로 미리 볼수 있는 시스템인데 쿠키가 하나당 1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화 미리 를볼 때는 뭐 200원에서 3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 미리 보기 쿠키를 사용해서 웹툰을 미리 보는 행위를 잘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운 것보다는 어차피 미리 봐봤자 또 기다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 거든요 미래를 미리 본다고 해도 어차피 기다림은 똑같기 때문에 이 쿠키 사용하는 걸 굉장히 자제하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성을 잃고 이 쿠키를 미친 듯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친 듯이 쿠키를 남발했던 웹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플 군바리 1990년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고 주인공인 정수환은 06년도에 의무경찰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생활 에피소드를 중점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군생활이고 또 주인공이 여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의무에 있어서 웹툰을 보는 남성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의무경찰 출신들은 이 뷰티풀 군바리를 더욱더 애착있게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군생활 에피소드답게 다음화를 보지 않고는 못 버틸만한 병영부조리라든지 고참이 이제 빡쳤거나 그 스토리상 다음화를 궁금해서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뷰티풀 군바리도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가끔 진짜 이성을 잃고 이 에피소드는 끝날 때까지 쿠키를 마구마구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한 영웅, 호리호리한 체격에 굉장히 아리따운 외모를 가진 주인공 연시윤, 일진 무리의 압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나백진. 이두 캐릭터의 세력이 싸우는. 학원 일진물인데요 아무래도 그 일진물답게 폭력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잔혹하게 다루어지긴 하는데 이 연시은이라는 주인공이 호리호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두뇌가 명석해서 싸울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끔 어떤 에피소드를 볼 때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다음 장면이 너무나 궁금해지고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연시윤이 싸우는 장면 외에도 다른 캐릭터들이 싸울 때 멈출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신을 놓고 웹툰을 보다 보면 저도 어느샌가 이 쿠키를 다 써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참교육 요즘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추락한 교권 이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권 보호국에서 나와진이라는 주인공을 앞세워 학교를 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는 그런 웹툰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대로 굉장히 답답한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나와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참교육을 실현해 주면서 시원하게 파이다를 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토리 전개이다 보니까 진짜 턱 막혀버리는 그런 화가 있어요 그런 화에서 이제 쿠키를 안 구우면 난 일주일 동안 답답함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미친 듯이 또 쿠키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지금은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 2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 시작이 된 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됐고 어쨌든 살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백강역이라는 중증외상센터 의사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에 조금 어려운 그런 캐릭터인데요 외모도 잘생기고 그만큼 의술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의사입니다 근데 그만큼 현실에서는 고위직들의 갑질 그리고 답답한 사람들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실제로도 이루어지는데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것 같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죽어가는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뭐, 뭐 고위 간부급 누구 아들내미가 조금 상처 나가지고 이거 당장 얘부터 치료를 해라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이 웹툰에서는 굉장히 속 시원하게 딱 우리가 원하는 결말 있잖아요 그런 결말로 이끌어주는 그런 스토리 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답답한 걸못 참아서 또 쿠키를 쿠키를 또 이렇게 막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웹툰입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 이 웹툰은 사실 좀 내용이 판타지에 가깝고 뭐 아무래도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요리 능력을 가진 주인공 강성재가 있습니다 군대를 입대하기 전인가 입대하고 나선가 말도 안 되는 요리 능력 옆사람이 요리하는 것만 봐도 레시피를 알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면서 고하 요리 등급이 눈으로 보이고 뭐 데스노트 능력처럼 머리 위에 위식 등급도 나오고 뭐 어쨌든 굉장히 사기적인 캐릭터예요 그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취사병을 하고 있는데 취사병이 요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그. 군생활이 굉장히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흑수저였던 주인공이 그런 꽃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덕분에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이제 빌런들이 역시나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빌런들이 암 유발 작전을 펼치다가 이제 사이다적인 전개로 넘어갈 때 역시나 그때 쿠키를 막 소모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샌가 그 미리보기 3개에서 4개, 5개 있는 미리보기를 다 보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3주에서 5주를 기다려야만 쿠키 없이 또 새로운 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쿠키를 마구마구 사용하게 되는 다섯 가지의 웹툰을 오늘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사실 이런 웹툰들 말고도 가도바이스쿨 나노마신, 프리드로우, 외모지상주의, 뭐 굉장히 많은 웹툰들이 제 쿠키를 탐내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당분간은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 여러 웹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셔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웹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컨텐츠로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